수술과 양압기의 대안으로 개발된 이 장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섰습니다 어, 제가 볼때 대통령님은 코를 골것 같지는 않으신데 아 코골이 심한 분과 잠을 자본 적은 있으시죠? 옆에서 자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옆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정작 코를 골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당사자는 훨씬 더큰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이 수면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숨을 잘 쉬는 것입니다 숨을 잘못 쉬는지 잘 쉬는지 우리는 사실 숨 쉬는 걱정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 동안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코골이고요 더 심해지면 이런 소리가 난 목골이로 되고요 목골이 다음으로 악해, 악화되면 를 하면서 숨을 꺽꺽거리는 상태가 되고요 더 심해지면 아예 숨이 멎는 무흡이 되어버리죠 숨을 못 쉬는 거죠 수면무흡증으로 호 실제 사망한 사례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처럼 코를 골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수면 상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수술 양압기 치료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이 있습니다 양압기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이 되, 되기 전에는 약 2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압기가 되면서 고객 부담은 18,000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니 되게 부담이 없어진 것 같죠 하지만 보험공단에서 80%를 보장하게 주기 때문에 한 달에 8만 9천 원을 임대료로 받습니다. 1년이면 100만 원 남짓이 되고요. 양압기 내구 연한인 4년 동안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양압기 회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압기 회사 좋죠. 의사 좋죠.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게 양압기 보험의 현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양압기는 사용하기 무척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힘이 들고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오늘도 고객분이 양압기 쓰다가 오셨는데 도저히 난못 쓰겠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이 양압기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만약에 수면보호이 있다. 양압기를 잘쓸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압기를 계속 처방하는 이유는 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압기가 보험이 되기 전과 후에 처방 판매율 차이를 보니까 17배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17배가 늘었답니다. 보험 되기 전에 비해서 처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양압기를잘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양압기를잘 쓴다고 하는 그 기준 그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쓸수 있다면 보험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루에 8시간 자는 사람이 2시간 썼다 그러면 은 나머지 6시간을 쓰지 않아도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압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계속 돈을 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뭐한 달에 18,000원 내고 내가 이걸 쓸수 있다면 굳이 뭐 반납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큰 문제는 양압기를 2시간만 쓰고 만약에 6시간 안 썼다. 이 양압기를 안 쓰는 동안은 수면 무호흡증에 완전히 노출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때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바로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 바이오가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었고 좋은 효과를 봐서 의료기기까지 등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마지막에 최종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의료기기까지 등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정부에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과 양압기의 대안으로 개발된 이 장치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필요한 사람들께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호흡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방치가 되면 질병들, 그런 안전사고, 이 치매, 각종 질환 등등.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통계가 난건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대략 추산하기를 약 100에서 150만 명조를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양압기나 수술이나 이 바이오 가드나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만 명이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이것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서 많은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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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있으면, 자,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아, 아, 공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한번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이거는 아주 약하게 나오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잠을 잡니다 이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잡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